치키 치키 치키 기우아 우 여기 뭐 무서워 죽겠어 비가 오는 거봐자 우리 맵은 없어 비비 비비 비비 아 루이지군 그러고보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깜빡했구만 그 신형 유력삭살 말이네 말이만 C는 신기능이 추가됐거든 자네의 새로운 무기가 될 빨판샷 기능이지 고무재질의발판을 Y로 날려서 평평하고 매끈한 면에 흡착시킬 수 있다네 그리고 유력삭삭으로 줄을 빨아들여서 A를 누르면 물건을 바닥에 흰창게 내동쳐서 붙일 수 있지 아뭔 소리야 자 그냥 해보겠어 자 Y를 누르다는 얘기는 들었어 오 이걸 빨아들여 오케이. 어, 저쪽으로 가래. 어, 이제 이런 것도 부실수 있어. 오케이. 오오. 오케이.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 오케이. 우호. 우오 어, 깜짝아. 어씨 너야, 너희는 가정부 귀신이구나? 오히오히오히. 오히 오히. 짜식아. 짜식아, 짜식아, 짜식아. 니째비도안 되는 것들이 말이야. <웃음> 어, 저기있다, 가봐. 우와! 뭐야 얘, 얘 왕기신인가봐 안돼 이거 알았다 박사거야 내가 가지러 왔다고 NO! 안돼! 야야야 그거 먹으면 어떡해 야야 야. <웃음> 어? 그렇게들어갔네 그래, 어디로 갔어? 여기 옆방이잖아 오 여기 나갈 수 있네 오아리따 박사님 박사 well. 완전 좋았는데? Hello. 레이징 컨디션은 왔던가? 미안하네 나도 이 바빠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말았구만 뭐라고? 메이드리 형에 가방을 훔쳐갔다고? 그런데 뭘 멍하니 사인능인가? 얼른 메이드리 형에 도착하지 않고 어이 아, 아저씨 왜 이렇게 박달하지는 한테오 이런게 있었어 오 어우 깜짝아 어우 아... 오, 깜짝아 오! 아싸 오. 이 메이드 유령들 얘는 쫄따구들이잖아 쫄따구 야, 내가 너희 대신해서 청소를 다 해놨는데, 이 청소를 다해놨는데, 자식들. 어, 내가 다해놨다니까. 다해놨다고 고맙다고 해야 될 거냐? 어? 이히 나갈 테야. 자, 이쪽 옆방에 가야지. 저기 딱. 오케이. 으쌰. 너, 그새 그래 또 도망갔어. 뭐가 있나? 보고 가야지. 공기에 어, 어. 보고 가야지. 오.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옷감이. 어, 동전 엄청 많다. 야, 거리에, 거울에 안 붙으면 어떡해. 야, 여기 또 뭐가 있는 것 같은지. 어, 저기 보석 있네, 건너편에. 어, 어떻게 먹지? 그럼 무슨 말이야? 저거 어떻게 먹냐니까. 어라 보석을 봤는데 못 먹는다고? 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냥 아이씨. 이런 바보 같은. 우와, 어. 어, 안 보여. 아무튼 보석 먹어. 아, 잘하고 있어. 여기 가봐야 되나? 어, 있네. 거기 있어, 저기 서 보여, 너. 너 거기 있는 거 보여. 오른쪽 하고 청소해야지. 어. 오케이. 파우! 파우! 파우! 어! 놓쳤어. 어디 갔지? 어? 디였지또옆 방, 로, 방, 로, 로, 가자. 로, 자 로, 가자. 로, 가자. 자넌 로, 아우라이 가방 뭐, 뭐가 들어길래 그러지? 우후! 어디 주머니 넣었어? 저큰 걸? 오호! 삼촌도 할수 있게 됐어! 난 엄청 큰 주머니 가졌다고 하하하! 아다 박사! 아랫다 박사 다 알고 있네. 영국 기지로 돌아오게나. 알겠어요. 쫀깨무사이 돌아가고 노이즈가 와서 내 가방을 넘겨주게 아, 여있다오 음, <웃음> 이거 어디, 아. 어디, 어디 주머니에서 나온거야 도대체 <웃음> 아 그래 이거지 드디어 이 녀석이 실전에 투입할 때가 왔구만 내 나이에 유령을 잡는다는게 힘드니까 나를 대신해줄 조수를 개발했지 아어 이건 뭔가 천재아르타 박사의 최신 발명품 그 이름도 찬란한 구이지군일세 개발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네 시작품을 누군가에게 테스트해보기도 했지 응?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뭐 그런지 조바심 내지 말고 자네 유력창상 한번 설치해보겠나 우쿠. 오야 이걸로 설치 완료 그럼 루이지군 훈련을 시작하지 일단 밖으로 따라 나오게 자, 오, 저걸 돌리면, 오, 같치는 거야 박사, 날왜 갖는 거야? 헤헤헤, 내 함장에 걸려 들었구만, 루이지군. 농담일세 미안하지만 잠시 자를 가두어 두고 하겠네. 루이지군, 구이지군을 그것에서 어떻게든 탈출해 보게나. 구이지군은. 아를 누르면 선택할 수 있겠네. 오케이. 짜잔, 보게나, 자네 조수가 될 구이지군이라네. 구이지군은 새 창상이나 통기구처럼 기저분 틈을 빠져나갈 수 있다네. 무척 유연한 재질로 되어 있거든. 자 그럼 바로 시험해 보게나. 응응. 음 바로 그 갈색 기본 조작은 루이지군과 마찬가지라네 그래 그래 그래 한 번을 누르면 둘이 조작을 전환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게나왜 아무튼 눌렀는데 <웃음> 신은 구이지군에게 약점이 있다네 물에 닿으면 녹아서 사라져버리지 그러니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게나 아하 알겠시요 물에 안 닿게 물에 안 닿게 오케이 응, 응. 여보, 여보. <웃음> 하하하 헤헤헤 훌륭하군 그 e y h 맡길 수 있겠어 그럼 훈련 y Hey, hey. Hey, h e 에갈수 있게 되었지 3층 맞아 그럼 엘리베이터 h 고 다음 3층으로 출발해 보게나 와슈다와슈다 무시로! 3층이야, 오, 여긴 뭐야?